너 너무... 말... 말이.. 말이 안되잖아.. 막무거.. 혜리야 아, 음응 엄마 봐봐 학생 <목소리는> <Good -bye. 목소리는> <misunder> <regulars> 안녕. 어, 언니, 언니 잡는다. 우리네 그게 가죽 그거거든. 여기 의자 되게 이쁘네. <목소리는> 김치. 아 진짜. 어. 그래 예쁜지 해 봐. 예쁜지. 아. 아, 예쁜지 한다 예쁜지. 뭐가 아니었어. 뭐가 어떤게 이모는 셀이 재우고 있어야 돼. 응. 어떡해?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맛있는 거 사줄게. 너희들 너무 귀엽다. 맛있어. 많이 먹어. 응. 야 응, 알았어. <웃음> 맛있어? 아 무슨 맛이야? 어? 엄마? 엄마 건 소세지 맛. 아, 페리 마들래 마들레 먹었어? 맨처